어, 안녕하세요 쏘야디입니다 오늘 저랑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번 겨울을 맞이해서 베란다 정원에 어떻게 항아리를 이용해서 한쪽 구석에 그 다른 한 분들과 함께 배치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해요 사실 겨울이 오고 나면 은 보통 항아리를 뭐 배치하고 베란다 배치를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한 활동을 좀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엄마도 보통 요새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해요? 음, 그냥 소품을 네. 그냥 이쪽에 대고 저쪽에 대고 꽃이 많이 없으니까 음, 음, 맞아요. 이제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음... 음... 자 아이가 오니까 제가 데리고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다시 네. 설명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여기 상아리 큰 상아리를 <웃음>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웃음> 비싼 차국화다 <웃음> 비싼 차국화야 차국하다는데. 그거 뜯어먹는 순간 3만원 내야 돼 오늘 이큰 항아리를 어, 베란다 정원에 다 배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면은 좀더 멋지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는지 오늘 이큰 항아리 화분 배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아리 크기부터 한번, 한번 재볼까요?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음, 지름이 한35 지름이 한35 높이가 45 지름이 한38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음. 이 정도 사이즈이고 그 다음에 제 무릎 지금 무릎 위쪽까지 여기까지 오는 크기예요 이런 사이즈고 음.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기 배치를 하실 때 어, 이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음.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배치예요 음. 여기 중간에 납작한 돌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어, 작은 화분들을 올려왔잖아요 응. 화분들은 뭘사용하시거요 마삭, 마삭 종류. 마삭 종류 뭐몇 가지죠 다섯 가지 다 다섯 개 다틀려요? 네. 다섯 가지를 이렇게 심어서 화분 작은 화분으로 놓으신 거예요? 그때 이거 네. 한번 영상에 어, 이번은 예전 영상에서 깨마삭 아, 했었던 어. 거 진행했던 어. 거고 네, 나머지 다섯 종류의 음. 마삭들로 해서 음. 어, 화분 다섯 개로 배치를 했더니 좀더 이제 풍성한 느낌으로. 음. 이게 납작한 돌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아 이게 납작한 네. 돌이 아니라 너와라고 어. 너와? 너와 너와? 응. 이게 원래 어디에 있습니다 기와처럼 어, 뭐 그런... 그랬다고 런그 들어가서 근데 엄마가 참 확실하게 보여요 이게 너와라고 하는 납작한 돌인데 응. 혹시 이 경우도 아시는 분도 있으면 그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노아라는 납작한 돌을 여기다 위에다 얹고 그다음에 다섯 네. 가지 종류의 마사를 열심히 응. 해서 풍성한 느낌을 냈고 이제 이거 말고도 오늘 또몇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에 항아리 뚜껑을 합식을 해서 올려도 괜찮은, 응. 굉장히 괜찮은 괜찮아? 음, 좋 이걸 살짝 접어내는 응.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거 자. 옮겨주는 건 아들이 하시면 되고, <웃음> 그 다음에 배치는 어머니가 하시면 응. 됩니다. 응. 전체적으로 무슨 분위기라고 해야 되지? 네? 분경이라고 하나? 이거? 아. 그 자연 자연의 그 모습을 미니 조, 정원? 네, 좁은 공간에 재현한 걸 보, 보통 분경이라고 하는데 분경처럼 그런 느낌이 나면서 약간 미니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 한 가지 더 조인드리자네. 난도 한번 보여 드리죠 남배치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난을 좋아하시거나 화려한 꽃을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품으로 하나의 작품처럼 올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삭 합심했던 마사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납작한 돌을 구하시기 힘드시다 그럴 때는 이 위에다가 항아리 뚜껑 한번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두셔도 됩니다 아니면 항아리, 항아리 뚜껑을 얹으시고 그 다음에 네. 석두란이라는 화초를 여기다가 난, 난. 석두란 난 네, 석두란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러면은 좀 차분하면서 약간 귀여운 느낌이 연출이 되죠 이 앞에는 어머니가 예전에 사신 인사동에서, 어, 인사동. 인사동에서 사신 소품이. 그 소품이고요. 나무로 된 소품이네요. 지금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 위에 또어울링이 하나만 더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풍키나이온한 살을 그냥 위에 얹어서 이렇게만 하셔도, 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 병원의 정원에 좀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코너 조그만 팁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또 베란다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